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비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웃음효가 2탄 소스를 공유해드렸습니다 소스를 받고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고민이신 분들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영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살표 더보기를 클릭합니다 효가 2탄 무료 소스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파란색 링크 주소를 클릭하세요 자, 이렇게 화면에 나왔을 때 다운로드 받습니다 핸드폰 아래에 보시면은 파일 한개 다운로드 중이라고 뜹니다. 그리고 열기를 누를게요. 압축을 풀수 있는 어플이 있어야 되는데요. RGB 어플을 다운 받으셔서 설치하시고요. RGB 어플을 선택합니다. 자, i z i b 어왔고요 압축풀기가 있죠? 어축풀요 압축 풀기가 있죠? 압축 풀기를 누릅니다 자, 압축을 풀수 있는 위치를 지정하는데요. 저는 여기 압축풀기를 하겠습니다. 자, 압축이 풀렸습니다. 자, 이렇게 압축을 풀고 나서 키네마스터로 들어갑니다. 자, 플러스 버튼 누르고 16대 9 비율로 맞춥니다. 그리고 편집할 영상을 가지고 옵니다. 맨 앞으로 가세요. 레이어를 누릅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누를게요. 다운로드 폴더로 들어가서 소스 영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화면 전체 비율로 맞춥니다. 여기 가위 모양 옆에 네모 박스를 클릭하시고 오프 옆에 네모 박스 클릭하면 화면 전체 비율로 맞춰집니다. 화면 전체 비율로 맞춰지고요. 화면 분할을 눌러서 오른쪽에 크로마키 효과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적용을 누를게요 바로 적용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를 누르시고 오디오를 눌러서 효과음을 가져오겠습니다 폴더를 누르고 밑으로 내려서 가지고 왔죠? 체크를 누릅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공유해드린 효과를 이런 식으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